얘는 좀, 기술 쓸줄 아는데? 나이트 헤드로 때린다. 누군데? 니로우. 아. 오, 나이트 헤드로 때려. 똑똑해 난, 난 나한테 섀도우볼 먹고 금방 갔는데. 오, 나이트 아, 나, 나 마비 걸려가지고. 위에서 막고 있다. 아 수면 가루 아니 풀타입에 수면 가루를 먹어 잠깐만 버그 아니야? 이거 5세대부터인가? 풀타입 가루 안먹는거? 아 풀타입 원래 가루 안먹었는데 다 먹는줄 알았거든 아, 아 6세대부터인가? 아 원래 풀타입이 가루 기술 안먹었다 어. 아, 내가 풀타입을 많이 안써서 그렇구나 나무킹 빼고 라우킹은 <웃음>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한 치는건 알고있다 아나 나 저거 너무 싫어 머리 만개서 엑스 엑스? 왜? 어? 어 포켓몬 엑스 아, 할때 왜? 아 엑스 할때 이상한 거 싸가지고 아. 물론 롬파일은안샀다약약 어둠의 격로다 <웃음> <웃음> 이 상황이 괜찮나? 나한 번도 안 써봤어. 쎄다 솔직히 그, 자, 그 당시에도 파엘이랑 거북왕이 너무 임팩트 쎄가지고. 어? 아, 거북, 거북왕 본게 아니었나? 멋지게 생겼다, 이거. 그때 어려웠다등딱지 <웃음> 탱크다, 대포 달고 다니는데. 바스티온이 거북이었으면 그래 생겼겠다. 뭔가. 응, 그래도 리자몽 제일 좋아하는. 네, 한 번도. 풀타입을 잘 해봤네. 아, 나 토대북이랑 그것만 해봤다, 풀타입.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어, 뭐. 거대봉이 어, 좀 괜찮았다. 응, 어, 조용봉이더 좋지만, 사실. 거대봉 <웃음> 내부... こがなるかい 아 귀여워 오케이 다아꽃 아, 던져줘 그왜이러냐 그러게. 꼬리 말이 아니네. 야 니도 근데 끊기나 한 거지? 어.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아 내가 겁나 끊겨가지고. 음. 날고 보니 둘다 끊기는 거였어. 그런데 그래서 리포트 쓰고. 이향 대가리를 깨러. <웃음> 이 향은 도마뱀 타입. 이향 파도마뱀으론 메가늄을 잡을 수 없어. 그거 파란 대원색 장어만 나올 거야 아마 거기. 아, 란그 어. 장어 물 타입이라서 겁나 울거든어 풀을 반갑을 못해요 도마뱀인데. 어쩐지 그렇더라. 아니 킹드라도 약간 음. 그비안 내리면은 메가리움 성능이야. 아니 메가리움이 희귀한 포켓몬? 어허 그런 착한 말을 해주다니. 동네 트레이너가 메가리움 보고 희귀한 애래. 머리 총 맞았다. 다음 <웃음> 다시. 이게 더빡세 발챙이가. 아니, 아, 아니, 낚시 실패한 거내 탓하면서 싸움 걸어오네. 머리통 깨지고 싶나? 야, 발챙이 거기도 있던데. 인주시인가저 옆에 연못이 있다, 아이가. 거기서 응. 찾았다, 나. 너왜 거기 냐 왕콘치. 진짜. 사서 트레이너들하고 닦아야지 청아 진짜 어? 저 밑에 좀 수상하다 이게 수상하다 그럴 줄 알았다 어? 뭐야? 뭐야 나 학습장치 안받았었네 학습장치? 거기있어 거기있는데 분노의 호수 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러니까 안갔다 안갔나? <웃음> 허허 필요가 없었나봐 내가? 아 근데 그거 경험치 도둑놈이 있으면 안좋다이 그렇지 예를 들어, 노란 뚱땡이 같은 애들. 아, 피가죽. <웃음> 그, 그,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만들어낸다. <웃음> 피가죽. <웃음> 아, 아무리 마비 걸렸어도 넌 이긴다, 고메나 리자드. 거긴 다행히, 보만 다안 나오고서 다행이다. 어? 지진? 나중에 나오나? 나오라네 안나올걸? 아 지금 3세대 없는 치고 반다이가 진화해 있지 않는데 <웃음> 아 제발 죽지마 아왜 리자드.. 아니 불꽃탭 타 맞아? 대학하네 예 리, 리자드.. 리자몽이 아픈거 아니가? 아.. 동네 리저드가 불기술 겁나 쓰는데.. 한 번에.. 10, 10씩 달길래.. 오. 오 아.. 면병통치자 많이 사길 잘했다. 거기다 돈 나.. 난 그거 사는데 돈다 썼다. 기초공격 영양제.. 응. 아 그거.. 스토리 깨기 전에 사지 말지. 괜찮다. 필요 없는 거를 조금 버려가지고 새로 샀다. 돈은 뭐, 어. 짐, 돈 많다. 아, 어차피 스토리 깨고 나면 이 타드 쓰레기 바로 버릴 거라가지고. 어, 스토리야, 이 새끼 원체 그거, 원체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아, 나중에 레드도 그거 하나로 잡아봐봐. 어, 그럴까? 어, 레드까지, 이거, 이걸 원코인. 오케이. 어, 나 오케이! 나... 할수 있다. 나 오어이 해본다. 메가리한 마리로 레드 다 잡은 다음에 레드 점점점하는 거삼지올게 오케이. <웃음> 레드는 좀빠리 근데 레드 레쿠자로 밀수 있나? 어 레쿠자 용춤 싸매? 어. 아니 용춤 있고 용춤 영린 어, 충분히 굵은 거. 같아. 어. 하고 또 하나 뭐있었더라 아, 에어 슬래시. 이랬으나 아. 항상 이랬었거든. 그거 6세대부터 에어 슬래시 대신 그 친구가 있지. 난레쿠라레쿠라는 그거를 빼는데, 영리를 빼는데. 어, 레쿠자. 그 레쿠라 자리에 영... 지진 넣거든. 어, 영리는, 영리는 그거. 비행 고위력기가 영리. 있으면 드래곤 기술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음. 내 타더라 그냥 그거는 어 뭐야 잘 영린하지 마 용성군 너라는 말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 어어 용성군은 좀 낫는다. 응 영리는 그냥 대체 기술 그냥 딱 스토리 옮기술 내가 리한테어 뭐야 스토리 내가 배틀 안 하고 스토리만 깨니까영인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거 픽피를 설약할 수가 있다. 그렇지? 저렴 아 폭포 오르기 실전 배틀에서는 아끼면 똥 떼잖아 어레쿠저영 영리 누르면은 바로 응. 그 강철 타입 나와가지고 아! 아! 하면서 영리 맞을 거다 맞은 다음에 응. <웃음> 레쿠저 어? <웃음> 머리통을 반으로 쪼개버린다 악. 느끼 싫다 그래 나 검정색 내구자도 하나 키워야겠대 심심한데 이름 그냥 선테나 은비라고 놓고 <웃음> 혹시 몰라서 그거 뭐지 이향 잡고 나면 거기가 <웃음> 거기 간대 용해국인가아 거기 파도타겠는데맨 처음부터 신용 나와가지고 어호호호. 일단 잡아놨거든 레벨 1 3짜리 음. 여자애 오, 운 뭐야? 근데 어떤 놈이, 민용 그거랑, 닥트리오랑 바꾸자고 그러더라. 어떤,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웃음> 그놈머리를 영린으로 대가리 깨야 된다. 어, 나, 로로참 몰라. 이거니까 음, 그러니까. 쓰레기 아니야, 그거. 아주 그냥 인성이. 인성 박인성. 멀댔다. 어? 장어는 안죽네 이걸로 아이C 장어 새끼 이거 약간 음. 불안불안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이! 아, 나 마리오에서 물뱀이 되기 싫다. 음, 그거는 인정. 어, 그, 이동이 자유를 주는 대신에. 그렇게 어렵다. 어. 아, 이 장어. 나 아, 장어도 밥 먹고 싶다. 어? 아, 배고프다. 아, 그거 제사 음식이 있다. 이거 튀김 같은 고구마 튀김. 응. 그거 회 찍어 먹는 간장한다. 아, 이제 그거 거기다 어. 와사비 타서 밥 위에 부어가지고 튀김 올리게 맛있음. Oh, <웃음> 어째. 아, 어서 난... 소리만 듣고 배고파 <웃음> 난 와사비 좋아하니깐 와사비 많이 넣고 아, 지금 배고프면 큰일난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어허 <웃음> 지금 많이 배고프다 저렸다. <웃음> 아, 죽었다. 아이씨 아아 아, 오늘 아이씨! 오, 오늘 운동 안했는데 아 야식 안돼 야나 스타코인 먹었는데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다시 해야 된다. 다음번는데 <웃음> 아, 짜증나. 예 <예이. 웃음> 아, 또 잘못 들어갔어. <웃음> 아, 또 잘못. 아, 같은데 세번 잘못 들어갔어. 레전드야, 진짜. 야, 솔직히, 근데. 어. 어 뭐야? 아이 아니 근데 뭐... 이거 너무.. 어 어어. 기술 머신 받을 거 사는 거 빼고는 오버이트 빼고는 별로 없지? 지진. 사는 아... 건가? 아 아니다. 지진 그 뭐지? 맨마지막 있다 이거. 어. 챔피언 로드 거기서 나온다. 아! 메가님은 지진 가르쳐놔야겠다. 오케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얼음새끼. 아, 얼음새끼. 그 돌밀기가 제일 귀찮을걸. 어우, 나는 템이 먹고 싶어요. 거기서 밑에 있는 템안 쪼어도 되더라, 생각, 알고 생각해보니까. 왜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나도 지금 그걸 기억나? 쪽으로 겁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포포오르기인가? 얘에는 아저씨가 준다. 아니, 포포오르기 말고. <웃음> 그래. 장 나중에 찍어줄게.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욕망의 자리 하나 있다. 야. 이거 타고못 가겠고 잠깐만 냉동빔 사는 거 아니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사는 걸걸? 걸.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아! 냉동빔 그거다 게임으로는 얻 거다 그니까 러 많이 비싸다 성능, 성능 좋으니까 뭐아또 떨어졌어 아니 진짜 클릭 리스 어우 어, 이제 안 떨어졌다. 어. 난 그거, 아기파던 그리 싸기 아기파 파는지 몰랐다. 5,500원 날줄 알았다. 그게 악타입 특수공격이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특수공격기 스는 악타입이 하나도 없었어 다크라이 빼고. 그래가지고 그럴거 오케이. 맞네. 아 근데 2세대에서 하니까 다크라이 너무 사기다 5세대에 이제 특공 악타이삼삼들레랑조업아크 생기고 응. 아아저 밑에 저 먹고 싶어 아. 나 먹고 싶지 저거 먹고 싶지 너저 먹으려면 어 가야 되지? 어느 구형이지이군형이딱 절대 아니뭐 중간에 있는 거? 응아 그거 만병통치약일걸? 아마 기억 잘안 아. 나는데 그거 중간에 아. 어차피 무조건 가야되니까 돌다 떨거고 그냥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가지떠는데 아. 나아나그 파트 할때마다 똑같았다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네번이나 했는데도 아 만병통치약이 아아 어. 아, 만병통치약을 그렇나하고볼위아 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걸어서 가기 겁나 어렵길래 이상한 사탕 같은 걸줄줄 줄 알았지 이상한 사탕은 나중에 뭐지? 갈색 시티 들어오고 나면 어떤 집에 가서 이야기 길거 넘기다 보면 하나 준다 음. 하고 거기도 하나 있더라 잠깐만 소용돌이선 말고 기챔피언볼부터 음. 어, 떨어졌네. 음. 어. 어, 그 함정. 어 두배속으로 하니까 구멍 떨어질까봐 조만조마하네 근데 두배속 안하니까 니도 그거 하지 않나 불편하지 않나 어 잠깐만 아또잘못 밀었어 두배속이었는데 근데 자꾸 가시 찔린다 이젠 <웃음> 괜찮아 너 자꾸 버지한테 당한다 아. 살려줘 위로금을 지급받고 다시 하는거다 아빠르져서 다시하면 초기화돼 아왜 저걸 밟아서 야, 밑에 가만히 짜져있을걸 약간 포켓몬 그거 하는 맛도 재밌다 트레이너가 시비 걸때막 이상한 건방지게 막 하고 지면 막 변명게 하는 거 그리고 가끔씩 하다 끝까지 허세 부리는 놈 하나 있고 아. 내 연습 상대로 딱이군 하면서 <웃음> 연습 상대한테 딱딱 털린 연습 상대가 레쿠자 들고 다있는데 아니 어떤 꼬마이네 나 레쿠자 들고 있는데 너 많이 약해 보인다 그 지랄 라 <웃음> 약하네 약 얼음 네가 얼음 타임 안 들고 있으면 난 엄청 세거든. 안 된다. 근데 내 쿠자 폭풍이한테 두들겨 맞는다. 약 동네 폭풍이야. 나는 폭풍이 조바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음 무시당 폭풍이 빡세. 어, 빡세더라.